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영혼구원의 절대 조건이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도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지식이 없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무조건 강요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셔서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고 나서 그 다음 믿음을 논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먼저 성경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원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져 가는 만큼씩 내면에서 믿어지게 되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란 제3자에 의해서 강요될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 성경 지식보다 먼저 무조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쇠뇌가될수 있으며 그것을 그 사람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첫번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함라 신약 시대 교회는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 구약은 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을 전제로 그 연속성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셨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듣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먼저 성경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그래서 듣는 것에 주로 열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도 모세는 이스라엘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된 성경책을 각자가 소유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기록이 완성되기 전그 당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구절에만 마음이 꽂혀서 여전히 지금도 제3자가 들려주는 내용을 듣는 것에만 치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면 성경공부다 설교를 듣는 것 이외에 스스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두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에게 찾아온 율법서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경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되질문하신 대상은 듣기만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먼저 선입된 것들이나 어떤 보조자료를 다 치우십시오. 오직 성경과 자신만이 성경을 처음 대면하듯이 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성과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마주해보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성경을 대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누구 기준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사람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이 시각의 차이는 동일한 성경임에도 전혀 방향이 반대로 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 구약이나 신약에서 통일성의 원리에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순서의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원인에서 시작해서 과정 과정을 거쳐서야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앞에 전제된 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만 붙들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올바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것은 일순간에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상의 문제점이라든가더 연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시고 성경을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볼수 있는 사고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시고 그로 인해 성경적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성경 안에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